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실링 왁스 왁스 실링 영상입니다 오늘 해볼 왁스 실링은 좀 특별한 실링 왁스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크레파스들을 잘게잘게 잘게 잘라주고 있는데 요 위에 투명한 글루건을 활용해서 오늘 실링을 해보려고요 스푼에 적당량의 글루건 스틱을 잘라서 녹여주고 요거를 이 위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 이게 원래 글루다 보니까 점성이 좀 많이 찐득찐득한 점성이에요 보니 이 푸어링? 뭐지? 부어질 때도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부어지는 편이에요 예쁘죠? 크레파스 녹은 이 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뭔가 아트적이지 않아요? 저도 처음 해봤는데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판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카빙 아트 같아요 크레파스 카빙 아트 카빙을 해주고 하늘색도 쓸게요 핑크 하늘색 파란색 흰색도 조금 넣고 다시 글루 스틱을 녹여서 이 위에 붙도록 하겠습니다 느릿느릿 느릿느릿 느릿, 느릿.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요 위에 인장을 꾹눌러도록 할게요 조심조심 끼어보면 되게 예쁘죠?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있고 색감 섞이는 것도 너무 예쁘고 예쁘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검은색이랑 화이트, 하얀색을 사용해서 약간 오레오 같은 느낌을 줘보려고요.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크레파스 카빙을 해줍니다 또 글루스틱을 녹여주고 카빙한 크레파스 조각들 위에 글루를 붙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작은 파츠들도 위에 올려볼까 해요 달 모양이랑 뭐별 모양이랑 금색 파츠들을 올려줬고 이 위에 그대로 인장을 찍도록 할게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조심조심 뜯어보면 예쁘죠 이거 진짜 예쁘죠 제 개인적으로는 저 금색 파츠들을 좀 가득 올렸어도 예뻤을 것 같아요 그득그득한 느낌으로 밑에 판때기도 닦아주고 저판때기는 제가 네이버에서 대리석 티코스터라고 검색해서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는 약간 레인보우 컨셉! 무지개같은 색감을 주려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보라색을 사용해봤는데 이건 또 색감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돼요. 장으로꾹 눌러주면 짜잔 되게 창의적이고 추상적이고 이거를 크레파스 아트라고 해야될지 글루아트라고 해야될지 아니면 실링왁스 아트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좀더 색다른 버전이에요 먼저 앞전과 같이 글루를 녹이고 요 위에 왁스를 노란색 왁스를 하나만 넣어줬어요 같이 녹이고 요거를 이대로 부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희한하죠? 잘 부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위에 말린꽃 드라이플라워를 하나 올려줬어요 요대로 꾹 눌러주도록 할게요 잘 띄어내면 짜잔 뭔가 또 색다른 느낌의 결과물이 요렇게 나왔네요 드라이플라워랑 색 대비도 예쁘고 그 다음에도 왁스를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색을 써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색을 조합해봤고 그대로 녹인 다음에 부어줄게요 색 흘러내리는게 진짜 예쁘죠 괜히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인장을 꾹 눌러줄게요 누르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인장이에요 저거는 진짜 예쁘죠? 색도 너무 예쁘다 그리고 그 다음엔 검은색 왁스를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왁스를 4알 사용할게요 녹여서 붓고 저 위에 간단히 드라이플라워를 올릴까 해요. 저거를. 조심히 올리고 인장으로 조심히 눌러줄게요. 짜잔! 예쁘죠? 진짜 예쁘죠? 어, 예쁘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